사고라고해 마신다 미지게 에적잖잔 네 속에 쓰인다난 거건 비닐좀전반발 가득이 전달라고또단호아짓다 이제는 아무러지 않아 막에 원래 한 마리 진세 지나가도 무거운 내일의 아침엔 남은 그지야 한 불이 캔다 이곳에 눈물을 곱하게 나가본다 아직 돌게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지 않 속에 쓰리운다. 넉 독한 비리를 전파해, 발바닥이 촉발해 꾸뚝다 돌아치다. 이 제는 아무 라지 않아도 밖에 올래 한 마리 짐셋이 지나가도 무거운 내일 아침에 남의 지 약간의 기침이, 뭐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쉬지 않다 수만 번번번벅가다 오직 쓰러질 정도로 약속하기만 하다 남은 건더 없이 텅빈 날에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시 이제 <목소리도> 다끝